여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하라는데요? 그럼 저도 바로 본격적으로 트레이너의 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진다는 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어? 어? 어? 이거 봐요. 대박! 저 이제 PT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엉덩이 레깅스는 주황색이에요. 상큼하지 않아요? 회원님 오시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하고 있으려고요. 으악. 이렇고 싶어. 이렇고 싶어. 안 돼. 아. 9 아. 8 199. 아이고. 여러분 어깨에서 불이 나요. 소방차 좀 불러 주세요. 아, 응? 어, 이제 회원님이 오실 때가 된것 같아요. 응? 저분이신가 보다. 한번 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 어. 어디 가세요? 저는 오늘 레슨 담당을 맡은 시멜린 트레이너예요 음, 네. 근데 혹시 레슨비 아세요? 저희 원래 10회 100만 원인데 네. 회원님이 제 생애 첫 번째 회원님이세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네. 10회 30만 원에 해드릴 거예요. 30이요? 대신에 우리가 오늘 친구인 것처럼 레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친구인 거예요? 그래! 가자!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해볼게. 1, 아, 3 어! 어! 잠시만요 잠 저기요 그 회원님 저기요 아 짜증나 저 사람 또 나타났어요 아 어떡해 아씨저 센터에서는 회원 간에 티칭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회원 간 아닌데요? 아 지금 존댓말 하셨잖아요 저희 친구 사이예요 저희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요? 네 아, 잠깐만요 두 분이서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어어요 하나 둘 셋. 강남초아아 아, 아, 아, 제가 제가, 제가 중간에 이, 이사 갔어요. 응. 유명했어요 강남에서 와가지고. 네, 저, 저. 진짜 짜진짜짜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 우리 왜 도망쳐요? 아, 저 사람이 자꾸 저를 좀 싫어해가지고 일단... 일단 도망 나온 거예요. 아니, 트레이너 자격증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뭐 사진도 없더만... 저기요. 네, 아, 그리고 원래 스쿼트 할때 웨이브도 해요? 저 웨이브 하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만든 스커트 운동법이에요? 아 진짜 뭐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환불해주세요 환불이 어딨어요 환불은 없어요 돈 내셨잖아요 그니까 러제 돈을 다시 달라고요 싫은데요? 진짜 사기꾼 아니야 이기 지금 계좌번호 보낼테니까 바로 입금하세요 됐거든요? 진짜 안하면 경찰서에서 봐요